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 2일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2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즌 9에 출석부가 생겼고요 어, 지금은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9월 3일 되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시즌 9로 넘어오게 되면 출석부에서 이제 신화영원석 선택상자 4개를 받을 수 있고 전설 별조각 상자 그리고 각1차마다 이제 2천만 골드씩 받게 됩니다. 2일차, 9일차, 그 다음에 23일차 때 각각 2천만 골드씩 해서 총 6천만 골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7일차, 12일차, 19일차, 26일차 이렇게 전설 별조각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차 때는 어, 희귀 탈 것인 순백의 그리핀을 3개 받게 되고요. 21일차에는 희귀 소환수인 눈송이 약화를 3개 받습니다. 28일차에는 희귀동료 주리를 받게 되고 마지막인 35일차에 영웅동료 어, 선택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놀람> 이번에는 어, 정해진 동료로 주는게 아니고 선택계약서를 받게 되네요. 어, 이건 이제 빈곳에 하나씩 채워서 어, 장판을 마련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클래스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고요 어, 90레벨 이상 캐릭터 모두 해당되며 개정당 7번 캐릭터당 한번만 클래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변경비용은 1000레드잼에 들어가고요 저번처럼 장비, 스킬 교환할때 이제 추가 레드잼이 소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몽환의 틈, 야수의 선점이 추가됐습니다 권장전투력은 250만부터 340만까지 선점 1번 선점 2번은 370만부터 500만 투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야수의 선점 1은 맹약의 여정 11박 5장까지 클리어하시면 되고요 야수의 선점 2는 12박 1장 또 너냐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월드 루나트라 시즌4가 시작되고요 9월 4일 토요일에서 9월 19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필드보스 헬라리스는 일요일 오후 8시에 한번 나오고요 특수 네임드 몬스터는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그 다음에 네임드 몬스터는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하루에 한 번씩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 루나트라 시즌4에서의 주요 보상은 장신구라고 하며 다른 종류의 장비 대비 높은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별자리인 신화등급 별자리가 추가됩니다이 신화등급 별조각은 전설등급 이상의 별조각들을 합성을 하거나 황운의 땅에서 사냥을 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화등급 별조각을 획득할 때 이제 접근성을 뭐 높이기 위해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 드랍된다고 합니다 어 신화등급과 전설등급 두 가지가 있으며 별조각 지원 미션 이벤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죠 신화별조각 지원 자 악마형 몬스터를 잡으면 되고 여기 이제 스킬북도 같이 포함해서 보상을 받네요 어 일단은 여기에는 거래 가능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벤트에는 거래 가능은 없, 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사냥만 하면은 전부 다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퀘스트 자체의 난이도는 쉬운 것 같고요. 자, 드랍되는 팩트처는 황혼의 땅에서 해나비 늪지, 여기 위에부터 전부 다 드랍이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서는 드랍이 되지 않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이 신화 등급 별조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합성 보너스로도 얻을 수 있고요. 20번을 도전하면 되네요. 그리고 새로운 속성인 빛속성도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빛속성은 이제 PVP 추가 명중과 추가 회피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빛속성은 특이하게도 4페이지, 5페이지, 여기에서는 오색 효과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오색에 지금 바뀌면서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 물, 바람, 대지 어둠으로만 오색 효과가 각인되고, 빛은 효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 6페이지가 나오면서 6개짜리 세트 효과가 또 새롭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 5색이 아닌 6색 세트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빛속성까지 추가되었고요. 공격력 2000에 명중 5500 방어력 증가율 7%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3세트가 새롭게 나왔는데 여기 대지, 불, 그 다음에 바람, 물 그 다음에 어둠과 빛 이렇게 각각 3개씩 넣으면 은 삼삼 효과의 세트 효과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대지 부류를 맞추게 되면 은 공격력 1600에 치명타 4600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가 어, 무려 30%가 증가되고요. 바람과 물속성을 넣게 될 경우 명중 3500 회피 4500 PVP 치명타 피해 감소 15000이 붙게 됩니다. 빛과 어둠으로 삼삼 세트를 맞추면 은 어, PVP 추가 공격력 5000그 다음에 추가 방어력 13000 그 다음에 추가 명중 6000이 붙게 되네요 자, 그리고 세트 효과 중에 전설 3세트 효과 기존에 있던 4페이지, 5페이지와는 조금 능력치가 다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이 3전설 세트가 좀더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어, 공격력은 400이 증가되었고 어, 명중은 550이 증가되었고 방어력 2500이 없어지고 생명력 6800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이 6페이지가 효과가 더 좋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데빌체이서 스킬 연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해당 스킬 연마 창맨 마지막에서 데빌체이서 칸을 볼수 있고요. 이 데빌체이서 칸은 네 등급 상관없이 전부 다 레벨업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자이 데빌체이서 자체가 열리는 조건이 일반, 고급, 휘기, 영웅 이 스킬 중에서 한 개라도 레벨 20에 달성하면은 이 연마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괄 등록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타 클래스 교본 등록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어, 내 클래스가 아니라도 어, 타 클래스도 이제 재료로 넣을 수 있게 개편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필드버스 보상이 상향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온 격정지의 제압자 이벤트가 이제 상시 진행으로 바뀌게 되었고 어, 가벨리온 위선의 벨리에타 환멸의 파르비네아 모멸의 크라투스를 처치할 때 순위보상으로 받는 이 신성한 엘튼 완제 및 재료상자 그리고 엘튼의 세고풍 완제 그 다음에 재료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해당 이 상향된 점은 네, 승리권 보상만 이렇게 상향됐고요. 그 밑에 기본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대로 기존 걸 유지합니다. 자, 다음은 파티레이드의 난이도 및 보상이 개선되었는데 난이도 면에서는 어, 오로라 예배당의 6 스테이지 권능 탄질리오를 처치해야지만 어 퀘스트가 완료되는 걸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보상개편에서는 잊혀진 오로라 예배당은 희귀 등급에서 영웅 등급의 스킬 교본을 보상으로 추가되었고요 잊혀진 수호자의 경기장은 영웅 초월의 단서 및 초월의 바편이 보상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스킬 교본의 드랍이 조정됩니다. 자, 액티브 스킬 교본을 일반 몬스터한테도 획득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고요 희귀 등급에서 영웅 등급 스킬의 추가 효과 스킬 교본을 몽환의 틈, 황혼의 땅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몽틈에서는 소녀의 악몽 3부터 전부 다 해당 되고요. 자 그리고 황운의 땅에서는 자어스름 용암산, 땅거미 설원, 해넘이 늪지 이렇게 세 가지만 추가되었고요. 어, 더 위쪽인 심우의성체와 극야의 궁전 여기서는 어,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 몽환의 틈, 소녀의 운명, 그다음에 상인의 야심에서 어, 거래 가능한 영혼석슬러 확장권의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던전에서는, 단계 클리어 상관없이, 모든 단계가 아예 열려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편의성 개선에서는, 사망할 때, 어, 이 사망 위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추가됐고요 자, 공유된 위치는, 이렇게, 지역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비성 보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당 위치를, 이렇게, 위치 기억을 통해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데빌 체이서 부분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렇게 데빌 체이서를 사용했다가, 한번더 데빌체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데빌체이서가 이렇게 취소가 되게 됩니다. 취소될 때는 이 특화 효과 데빌체이서 특화 효과 중에 이 해제할 때 얻는 이 포인트 그냥 그대로 바로 받게 되고요. 해제되면서 이 데빌체이서 게이지는 아예 초기화 되게 됩니다. 일단은 원하는 타이밍에 어 데빌체를 썼다가 이제 아예 취소도 할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네요. 특히 아직 데빌체이서 스킬 연바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 특화에 있는 여기 포인트 이 해제 포인트를 얻는 요게 아주 이득인 점이고요. 특히 파이터의 경우는 열정 20%를 얻게 되니까 어이데체 칠서 스킬 자체가 이 무화 상태로 가기 위한 어,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선물 상자 밑에 있는 여기 동료 버튼 네, 토벌할 때 일괄로 보내는 이 동료 버튼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좀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석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네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좀 아쉬운 점은 여기 있는 마석의 뭐 일괄 해제, 뭐 일괄 장착 요런 게 없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어, 여전히 한 개씩 눌려서 교체를 한다거나 눌려서 해제하는 건 똑같고요. 이렇게 비어있을 때뭐 이렇게 한 번에 누른다? 요 정도의 차이네요. 그리고 한 번에 등급을 알아볼 수 있게 좀 보기가 편해졌다. 요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일괄 해제와 어, 일괄 등록까지 다 있으면은 어, 뭐, 부캐로 잠깐 옮겨서 키울 때는 좀더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가 안된게 조금 아쉽네요. 자, 메뉴에 있는 월드전투. 자, 이 월드전투가 이제 서버 컨텐츠,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도록 UI가 개편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월드보스 신청과 차원 난투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로 최초의 신화 방어구를 제작하신 이영군님의또 수호 이벤트에서 주문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가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신화 장비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또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어, 계정 주간 구매 한정으로 이 연구의 소호를 구매할 수 있고요 이 아이템의 효과는 방어력 10% 증가, 생명력 15% 증가 그리고 악마형 추가 공격력 1500, 보스급 추가 공격력 1500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9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꼭이 어 사용기간 생각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종료 내용들만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